안녕하세요, 베스트리님. <웃음> 저는 지인입니다. 다들 잘 지내시죠? 저는 어쩌다 발견한 하루 촬영하면서 여러분께 좋은 모습 보여드리려고 촬영하고 있습니다. 그날 촬영이 있고, 13일 당일에는 일단 집에서 부모님이랑 쉬면서 맛있는 것도 좀 먹고, 좀 여유를 느끼면서 한강 가려고 하고 있어요. 음, 저 송편이요. 명절 음식이 먹고 싶습니다. 이뤄지나요? 정말요? 아... 안녕. 달. 잘... 땡. 어, 물어보셔도 되는데 대답은 해드리지 않을 거예요. <웃음> 왜냐면은 소원은 말하면 안 이루어진다더라고요. 그래서 제 마음 깊숙이 소원을 빌었습니다. <웃음> 네. 적었으니 레스트리 소원의 달리에 겠습니다 <웃음> 어, 빠른 시일 내에 어쩌다 발견한 하루로 여러분을 찾아뵐 건데요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고요 이번 추석 행복한 한가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